이모가 응, 응. 딸 낳았으면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 아딸 낳았으면 좋겠어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 아들 <웃음> 아들 아들 아들 <웃음>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웃음> <웃음> 여기 땅콩이 집인데 사방. 그리고 해리 사방, 사방. 네. 사방, 사방.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 우리 여기 한번 그렇지, 얼굴 한번 세우고 그렇지, 천천히 음. 자, 엄마한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오겠습니다 해리 도잘 다녀와 <웃음> <웃음> 그땐 이런 질문을 달고 살았어요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소리도>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얼른 프리랜서가 되어서 투잡해야지 로 마음이 기울더군요 엄마 여기 안 살았어 아, 네, 안 다른 데서 살았어 갔었잖아 막. 너 엄마랑 갔던 거 기억 안 나? 어디? 엄마 옛날에 애기때 사갔던 데 갔었잖아 같이 짬뽕 우와 잘한다 <웃음> 뛰지마 뛰지마 차착 착. 차가다 집에 까까있까? 까까? 응 아니 까까 없지? 어디 있다? 땅콩이 운다 아우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 엄마 설거지할게. 응. 한때 누라는 라비와 친했고, 라비는 조의 충직한 친구였다. 하지만 조와 그랬듯이 라비와 그녀 사이에는 벽이 생겼다 둘은 족게 헤어지지 않다. 노란가 밴드를 만두었다고 했을 때, 라비는 그런 식틱을 연출하게 내렸고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재은이, 임숙. 출판사. 어. 나 어? 나 어? 너 머리 데 어디를 자른 거야? 안머리를 자른 거야? 어? 너안머리를 자른 거야? 아닌 거 같다고 그래. 안머리 자른 데안머리거 같지 않대? 유치원 사회가 어땠어? 테리야? 응플랫폐키뭐 음, 만났는데 친구는 음, 가방에 안 넣어 줬어안 넣어 주셨어그약보라고 했는데 친구랑 친구들도 놀았어? 응 여자친구들이랑도 놀고 남자친구랑도 놀고? 근데 나랑 같이 안 놀았어 같이 안 놀았어? 응 다른 친구들도 다 어색해서 그럴 거야 테리가 그러니까. 같이 놀자 그러면 같이 놀걸? 데부끄못 말하겠어 너무 부끄러워서 못 말하겠어? 응. 너 부끄러움 안타잖아 원래 부끄러워 부끄러워? 응그 친구들도 부끄럽다고 생각할 거야 테리가 말시켜주기 바라할 수도 몰라 응. 나랑 놀래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응. 근데 나 응. 돌아다녔어 응. 돌아다녔어? 왜냐면 난뭐 갖고 놀까 했네 어, 그랬어? 태리언니는 응. 중간에 만났어? 테리 언니? 응. 중간에도 안만났데안 만났어? 응.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몰래 올라갔다 오지. 그럼 내가 참았어. 참았어? 보고 싶은데? 응. 잘했어. 엄마 보고 싶은 것도 참았고? 엄마 보고 싶은 건 참았어?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 안 보고 싶었냐고? 엄마 안 보고 싶었냐고? 엄마 땅콩이집이야 여기 땅콩이집 됐는데 여기 땅콩이집 됐는데 <웃음> 자두의 일기장 어. 자두의 행복 일기장 그러면서 잡시다. 토 <웃음> <갑니다. 웃음>